클님 혹시 연애 꿀팁 좀 전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데요. 아또 연애 얘기면 또 내가 이거를 못 넘어가지. 야 <웃음> <웃음> <웃음> 야 근데 어떤 장작분이 내 방송 와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치는 채팅이라고 이렇게 지금 딱 떴는데 클님 혹시 연애 꿀팁 좀 전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데요 저게 첫 채팅은 제 방송에 와서 첫 채팅을 치시면은 이게 약간 좀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요 강조돼서 아가 웬만하면은 이제 답변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아또 연애 얘기면 또 내가 이거를 못 넘어가지 <웃음> 근데 연애 꿀팁? 마맘매야난 근데 할 말이 엄청 많아 꿀팁 많은데 거기서 좀 걸러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연애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일단 정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자신이 잘라지면 됩니다 연애를 할때 가장 기본은 일단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잘난 기준이 뭐냐. 일단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외모를 최대한 갖고, 뭐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화장 기술을 익힌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이 있겠죠. 뭐,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그리고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공감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을 잘해야 되고, 결국 필요한 건 돈이라고? 모든 게다 갖춰지면 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겠지만 그걸 전부 다 가지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고 돈이 안 되면 방금 말한 다른 것들로 컨트롤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다 라는 저희 할머니 말씀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신을 잘가와서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나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은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다른 이성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은 성공적인 연애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순간적인 감정으로 연애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만나다 보면 은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자존감도 낮고 되게 뭔가 계속 안 좋아 나랑 안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연애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서로 시달리다가 안 좋게 끝나요. 어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 끝마친 다음에 연애에 뛰어들라는 말은 또 아니지만 너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외롭다. 만나자. 이러면 은 절대 성공적인 연애로 갈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성에 너무 목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 내 이야기의 요점은 그거야 내가 말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절절 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나를 어필하면 돼요 난 이만큼 잘난 사람이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 인간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연애를 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외모만 보고 와얘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들이대면 100이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난 이러이러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고 난 이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걸 다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 이런 모든 점들을 감당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딱내 외모만 보고 연애를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말에 치닫을 거다 이게 연애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꽤 생각보다 연애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과 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당시에는 좋다가도 이게 헤어지게 되면은 서로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연애 자체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야,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웃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내 자신을 열심히 꾸미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랑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데 얘가 여전히 너무 좋아 내 감정이 순간적인 게 아니야 미래까지 다 그려져 그리고 난이 사람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난이 사람이 아니면 안돼 이러면 이제 내 마음을 표출하는 거죠 아 근데 솔직히 그 과정까지 가면요 표현을 안 해도 이미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를 너 나랑 사귀자 해서딱 사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 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물 흘러가듯이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 썸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또 타이밍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무 계속 친구 관계로만 오래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빨리 해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뭐 기다리다가 내가 좋아하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방금 말한 모든 요소들을 정답이 없어요 딱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진짜 살면 살수록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점점 와 닿더라고요 그래 나는 플레인이 너무 좋아 올리는 영상마다 좋아서 미치겠어 저도 또치씨가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요 만원 후원 고마워. 절대 만원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또치씨가 좋아요 <웃음> 내 다음 후원?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지? 이게 연애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 그냥 요즘 또 히프미랑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히프미가 이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본가 가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좀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일주일 동안 떨어졌는데 <웃음>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히쁨이도 너무 보고 싶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막 그러면서도 희쁨이가 거기 가서 힐링 받을 거 생각하면 마땅히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죠. 희쁨이도 나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너무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지만 이제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전에 와서 저랑만 저만 보면서 살았잖아요. 희쁨이랑 저는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희쁨이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저는 집에 혼자.. 혼자는 아니고 히쁨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어요 완벽하게 이제 블록처럼딱 맞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그거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서로 이제 양보하고 조율하면서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히쁨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이해했니? 아까 나한테 맨 처음 질문했던 장작 누구더라? 몰라 닝닝 까먹었어 들었을 거라고 믿어